지속적으로 엔진 경고등이 표출되어 입고된 차량입니다.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DTC를 체크해보니 흡기 러너 플랩 문제로 나왔는데요. 스터 클로즈드, 즉 열려야 할때안 열리고 닫힌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너 플랩의 진공을 제어하는 액츄에이터 부근에서 진공을 측정해봅니다. 압력이 너무 낮네요. 러너 플랩이 원활하게 구동 및 유지되기 위해선 약 300에 가까운 압력이 요구되는데 말이죠. 슈퍼 차저 오일 교환을 하면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합니다. 슈퍼차저를 고정하는 너트를 비롯해 구동벨트와 각종 커넥터, 그리고 호스를 모두 탈거합니다.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탈거합니다. 슈퍼차저에 가려져 있던 진공라인을 탈거해 상태를 확인해봅니다. 우선 체크밸브부분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크랙이 가있네요. 실리콘 테이프로 수리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체크밸브 부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팅 세글 상태가 헐렁하며 진공을 걸었을 때 수초 이상 유지를 못하는 증상이 계속 발견됩니다. 냉각수 차단 밸브 쪽 진공라인은 깔끔하게 절삭되었네요. 아마 전 작업자가 고정 브라켓 파손 후원위이 시키지 않고 대충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은 게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기존 진공라인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센터를 통해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슈차저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만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10만키로 전후 차량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일이 없는 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드레인 플러그 및 어댑터 모두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드레인 플러그의 경우 DIY로 풀다가 플러그를 다 뭉개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이 매우 커지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용 클리어를 이용해 순행 클러핀및 스로틀 마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깨끗하죠? 터키포트도 클리닝합니다. 뜨운제와 신품 어댑터를 장착 후 슈퍼차저를 원상복귀시켜줍니다. 슈퍼차저 고정 너트는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탈거의 역순 조립을 이어갑니다.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합니다.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어댑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분류 세척된 스로틀 밸브와 컴프레서 플랩이 그 대상입니다. 고정 코드 여부도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시동을 걸고 작업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진공 압력을 확인합니다. 약 1바 이상 나오네요. 시동을 끄고 압력이 일정 시간 이상 유지되면 영상 설명란에 인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